안녕하세요. 저는 서울IR 김태훈입니다. 저희 서울IR 네트워크는 23년간 약 천여개의 회사를 상장시킨 회사입니다. 최근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한 유세 회사들을 상장시키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약 70여개의 상장을 도와드렸고 현재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약천여원의 그 펀드레이징을 도와드린 바 있고 M&A 등 어, 여러 어 벤처 기업들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벤처 기업들은요. 어, 일단 시드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어 회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등을 거치면서 회사를 육성시킵니다. 그리고 어 최종 목표가 보통은 이제 상장으로 어 가게 되는데요. 어 왜냐하면 어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상장 때 엑시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상장을 하지 않으면 투자가 어렵고 또 투자가 어려우면 어, 회사 육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어, 상장에 대한 이제 비전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장을 하게 되는 이유 왜 상장을 해야 되느냐 어, 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어, 상장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표들이 펀드레이징을 받아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회사가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장을 하지 않으면 일단 투자 받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제 상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벤처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좋은 인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인재들이 참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 상장을 하게 되면 혹은 어, 상장의 비전이 있다 그러면 좋은 인재를 구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투자를 많이 이제 받으시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다 빚입니다. 어, 보통 이제 투자를 받을 때 RCPS라는 것으로 받는데 이 RCPS라는 것은 어, 물론 자본으로 속하긴 합니다만 어, 결국에 이제 부채 성격이기 때문에 상장을 못하게 되면 다시 되갚아야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상장을 못하고 상장을 못한 상황에서 그 상환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장을 함으로써 이 투자 받은 돈을 완전히 엑시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장을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장이 우리한테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어, 일반 수익 상장 같은 경우는, 어, 수익만 많이 내면 상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한 20억 원의 이제 순익이 날 경우에는 어, 상장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어, 20억 순익 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어, 특례제도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더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익 실현 상장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어, 약 2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났을 때 어, 상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어, 수익이 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이 요건으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 하면 어, 굳이 특례제도를 어, 하지 않아도 되는 어,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현황을 이제 살펴보면요, 어, 보통 이제 한 90에서 100개 정도 이제 상장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일반 상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경우에는 어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상장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하고 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건들이 많이 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이제 어 새로 생긴 테슬라 요건이 있고요. 성장성 특례가 있고 사업 모델 특례가 있습니다 특히 어, 테슬라 요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출은 많이 상승하나 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 이 테슬라라는 것은 사실은 어, 미실현 수익의 상장 요건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어, 미국의 이제 테슬라를 본따서 테슬라 상장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테슬라 상장 요건은 어, 비록 수익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또 매출이 꾸준히 상상하고 있을 때이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 테슬라 요건은요. 증권사 즉 주관사가 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데요. 어떤 책임이냐면 이 테슬라 요건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증권사에서 어, 약 3개월 동안은 90% 정도의 이제 밸류로 어, 인정을 해주고 어, 주주들이 되팔고 싶을 때 다시 어, 되팔 수 있는 어, 조건이 있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어, 테슬라 용권으로 상장을 한 회사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항공산업은 상당히 어, 비전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어, 하지만 워낙에 비, 노동지작적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어,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구도,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어, 초기부터 매출이 꾸준히 상상했고 또 지금도 꾸준히 상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어, 아직까지 수익에 대해서는 어,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어, 테슬라 요건으로 어, 상장한 케이스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기술은 정말 좋은데 수익이 안나 아니면 매출도 별로 안나 이런 경우에 기술특례상장을 합니다.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기술이 우수했을 때 상장을 도와드리는 제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좋다는 것의 정의는 뭐냐? 그래서 기술평가 기관이 우리나라에 14개가 있습니다. 이 14개의 두 군데에다가 랜덤으로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블 B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기술의 최고 등급인 a a a 경우에는 거의 매출도 없고 그냥 기술만 있어도 상장이 가능하나 더블 B 인 같은 경우는요, 그 기준이 약간 기술에 미흡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전혀 없거나 할, 할 경우에는 상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히스토리컬리 보면은요, A 하나, 트리플 B 하나 이 정도 받았을 때 어, 기술 특례 상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 특례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바이오 기업입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90%가 바이오 기업이고요 약 10%가 비바이오 기업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 기업이고 이 바이오 관련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회사분들은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이 수준은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성장성 특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또 기술이 아주 좋고 그렇다고 러면 테슬라나 기술성 특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술성 특례를 했는데 그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성장하고는 있으나 테슬라 요건처럼 그렇게 꾸준히 올라가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 특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권사가 많은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데요. 앞서 테슬라 요건 같은 경우에는 3개월간 투자자들에게 90% 가격으로 다시 되사주는 옵션이 있는 반면에 이 성장성 특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보고 6개월간 이 90% 가격에 되사줄 의무가 있는 제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성장성 특례나 이 증권사에서 거의 주도하고 증권사 주도로 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어그 기술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위에 어 기술성 특례도 아니고 성장성도 아닌데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참 좋아요. 라고 했을 때상장할수 어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사업 모델 특례라는 것인데요, 특례라는 것인데요, 테슬라 요건이나 성장성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 단순 어, 플랫폼 비즈니스나 기술성은 있으나 그 기술이 어, 더블 비 이상으로 바뀌기 어려운 사업 모델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어, 성장성 테슬라 사업 모델 기반의 어, 상장이 있는데. 비니스 모델 상장의 1호 기업이 플립토입니다. 플립토는요. 아주 짧은 단문 번역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84개국 언어가 번역될 정도로 많이 퍼블리싱되었고 유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 못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상장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비니스 모델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상장 제도로 1200억의 밸류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어렵거나 기술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매출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에 비니스 모델 상장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스펙이라는 상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어려운데요. 앞서서 어, 이익 실현 상장 모델 같은 경우에 뭐 수익이 한 20억 정도 있으면 상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0억 정도의 수익으로 상장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프로세스는 일단 어, 레귤레이션적으로 어,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상장을 할수 있게끔 그리고 어, 시장에 어, 얼마의 밸류로 상장한다고 공표를 하고 시장에서 그 밸류를 인정해줘야 그 밸류로 상장하게 되는 제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서 비춰봤을 때 갑자기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일반 공모로 상장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만든 제도가 스펙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SPC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SPC는 Special Purpose Company라는 회사고 이 특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A가 들어간 겁니다. Acquisition이 들어가서 합병 목적으로 만든 특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Regulation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공모를 통해서 시장의 인정을 받는 제도라면 이것은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우회 상장과 같은 성격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는 이제 우회 상장이라기보다는 어, 페이퍼 커퍼니가 상장을 하고 그 상장한 것을 합병함으로써 돈도 들어오고 어, 상장도 하게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례 제도와는 달리 어, 특별한 어떤 특례는 없습니다만 공모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정하고 상장할 수 있다는 것이 벤처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스펙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최근에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상장 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일반 상장과 특례 상장으로 구분이 되고요. 일반 상장은 이익 실현 상장, 또 이익 미실현 상장으로 나눠집니다. 이익 미실현 상장은 테슬라로 불리고요. 이 테슬라는 수익성은 부족하나 매출 성장률이 높을 경우에 진행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특례 상장의 경우에는 모두 수익성이 떨어지나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에는 기술 특례, 기술이 아주 우수한 회사가 가능하고 성장성인 경우에는 기술이 약간 미진하나 주관사에서 어 책임지고 상장시키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성장성이나 기술성이 미흡하나 비즈니스 모델이 유니크하고 매력적인 경우에 기술특례 상장을 진행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상장이라는 건 벤처기업한테 상당히 먼 문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특례재료를 도입하면서 그나마 벤처기업들이 상장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 더 쉽고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